드디어 백 명이 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신나는 간식 시간 장수 음. 초코 초코 아니 초코 뺏어먹기 없기 초코 초코 자 아이고 초코 꼬미 꼬미 꼬미 꼬미 꼬미 아이고 잘 먹는다 장수 장수 와우 초커 초커 초커 범이범이 꼬미? 꼬미 꼬미 꼬미 꼬미 꼬미 아이고 맛있다 꼬미 얘들아 단체로 얘들아 단체로 인사하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